1, 2, 3, 4 Spending 70 I was just to be a m o n r e y with you 이 시작된 건 내가 몰카를 찍힌 적이 있다? 내 뒤에 아주 바짝 붙어가지고 내 치마 속으로 이렇게 찍고 있는 내가 저 새끼를 쫓아가서 잡을까? 양다리를 걸쳤던 적이 있었어 바람 피는 남자라니 너무 많이 봤어 뭐하세요? 응? 안녕 얘들아 오늘은 반모야 먼저 세럼은 요 코스알엑스 비타민 세럼을 발라줄게 내가 나이도 있고 피부도 좀 까맣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막 피부 노화를 막 억제해주는 그런 비타민 세럼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비타민 세럼 써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좀 함량이 높은 것들은 좀 너무 따갑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번에 스키점 갔다 와가지고 그거 한번 잘못 썼다가 여기에 막 알러지랑 두드러기가 엄청나가지고 얘로 갈아탔는데 얘는 되게 고함량인데도 진짜 순하거든? 그리고 세럼이 진짜 이렇게 쫀득거려. 그래가지고 기초는 여기서 딱 끝내는 편이고 쿠션은 요 에스쁘아에서 새로 나온 프로테일러 비네츄럴 쿠션 21호를 사용해줄 건데 요즘 마스크도 벗고 이래가지고 글로우한 립 쿠션 이런 게 진짜 많이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나도 신나서 진짜 여러가지 써보고 있는데 이게 내가 최근에 써본 글로우 쿠션 중에 진짜 제일 마음에 들었어. 이게 제형이 진짜 특이한 게 이런 약간 젤 크림 텍스처? 그래가지고 되게 촉촉하고 얇게 되게 착 밀착이 돼. 근데 신기한 게 바르면 바를수록 결광이 되게 올라와가지고 진짜 이렇게 엄청 얇게 발려가지고 나는 몇 번씩 레이어링 해가지고 올려주는 편인데 이게 좀 다른 글로우 쿠션이랑 다른 게 두드릴수록 이렇게 광이 올라오는 그런 제형이거든? 되게 피부 결을 진짜 잘 살려줘가지고 나처럼 약간 커버력보다는 좀 자연스러운? 그런 디테일한 피부 표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완전 추천! 내가 지금 이렇게 계속 덧바르고 있는데도 뭉치거나 텁텁해지지도 않아가지고 수정 화장하기에도 되게 좋고 이게 지금 지금 21호인데 내가 22? 23호 정도의 피부인데도 하나도 안 뜨고 약간 내 피부톤에서 되게 자연스럽게 한톤업 시켜주는? 그런 컬러감이어가지고 약간 진짜 데일리 메이크업 하기에 되게 좋은 쿠션이라서 손이 진짜 많이 가는 것 같아 섀도우는 새로 나와서 진짜 핫한 요 데이지크 버터 컬렉션 이거를 발라줄 건데 이게 사실 좀흰기가 많이 도는 되게 웜한 노란빛 도는 그런 컬러라서 나같은 쿨톤한테는 그렇게 찰떡인 컬러는 아니야 근데 나는 개인 개인적으로 이렇게 노란끼 도는 팔레트를 되게 좋아하거든. 그리고 이런 컬러들이 그냥 데일리로 휘뚜루마뚜루 쓰기에 진짜 좋아가지고 이거 두개 섞어가지고 눈두덩이에 넓게 넓게 깔아줄게. 이거는 내 피부톤에는 컬러감이 거의 안 올라오더라고. 그냥 약간 유분기 잡아준다는 느낌으로만. 아 근데 지금 내가 자꾸 말하려다가 타이밍을 놓치는데 아무튼 오늘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내가 최근에 진짜 일이 엄청 엄청 바 거야. 근데 이거는 진짜 누구의 탓을 할 것도 없이 약간 스불제? 내가 일을 그렇게 받고 내가 일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최근에는 일이 너무 많고 쉴 틈이 없고 내가 맨날 친구한테 사자에 쫓기는 기분이라고 막 그러거든? 그래가지고 친구가 오늘은 막몇 마리? 막 이렇게 물어볼 정도야. 그래가지고 진짜 놀지도 못하고 계속 일일일 일, 일 이렇게만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 딱 본아웃 같은 게 오면서 이 음영 컬러 두개 섞어서 쌍꺼풀 라인이랑 언더 발라줄게 아 진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어쨌든 뭐돈 버는 것도 다 내가 행복하자고 버는 거고 그런 건데 내가 지금 되게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일을 하는 게 맞나?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번 그때 또 새벽까지 막 일하다가 생각을 해봤거든?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강박 같은 게 있었던 거야 사실 내가 되게 여러 가지 강박이 있는 성격이거든? 이렇게 말하면은 조금 조금 정상 아닌 것 같긴 한데, 뭐 어쩌겠어, 그게 난데. 일단은 나는 뭔가 일 관련된 거는 내가 예전에 나보다 더 잘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 같은 게좀 있고, 또 내가 이제 프리랜서잖아? 그러니까 막 내가 하는 만큼 더벌수 있고, 이 업무 분장을 내가 나한테 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물리적으로 칠수 있는 만큼을 나한테 자꾸 더더더 더더 이렇게 주게 되는 거야. 왜냐면은 내가 메인 매출표를 관리를 한다고 했잖아. 그거를 하다 보니까 뭔가 그런 수치나 데이터 같은 게 너무 객관적으로 보여서 저번 달에 나보다 뭔가 발전이 없는 것 같고 이럴 때 되게 나한테 실망하게 되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뭔가 가면 갈수록 더더더 더더 이런 느낌으로 일을 막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아 이제는 그거를 좀 버려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 요 제일 진한 컬러로 아이라인 가이드를 한번 잡아줄게 뭐 어찌됐든 다 진짜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건데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그렇게 하면 은 나한테 더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사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도 어찌됐든 막 잘하는 아니잖아 내 성격상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니까? 근데 이제 친구들이랑 좀 얘기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뭐 현대인의 그런 고질병? 그런 건지 뭐 다들 약한 강박? 이런 거는 하나 둘씩 다 가지고 있는 거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고 싶어가지고 진짜 친구처럼 반말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반몰하게 됐습니다. 이거 자체가 막 음영감이 엄청 강하게 잡히는 컬러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은은하게 자연스럽게 가로 음영만 주고 여기 이 글리터가 진짜 데일리로 바르기에도 엄청 무난무난하고 되게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눈두덩이에 이렇게 살짝 입체감만 주고 그리고 내가 또 무슨 강박이 있냐면 나는 약간 물건을 못 버려. 이거를 저장 강박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좀 내가 뷰티 관련 일을 회사 다닐 때부터 오래 하다 보니까 진짜 내가 화장품이 너무 많거든? 정말 너네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많을 거야. 근데 분명히 거기 중에서 내가 이제 잘 쓰는 제품이 있고 별로 손이 안 가는 그런 것도 있잖아. 근데 내가 그거를 못 버려. 막 그게 욕심이 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그 물건 자체가 거의 막 손도 안댄 건데 이렇게 나 같은 인간의 손에 와가지고 제대로 쓰여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버리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근데 내가 또 그런 강박이 있거든? 그러니까 내손 아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통제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그걸 다 알아야 하는? 뭐 아무튼 그런 이상한 강박이 있어. 그래가지고 나는 만약에 집에서 물건을 뭘 잃어버렸어. 그러면은 그거를 찾을 때까지 진짜 계속 신경을 쓰거든? 너무 궁금하고 이게 과연 어디 있을까? 계속 계속 생각하고 그거를 잊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나는 그게 되게 안 되는 성격인 거지 근데 그런 성격인데 매일매일 화장품이 막 늘어나니까 내가 얘를 언제 샀나 싶은 것들도 너무 많고 샀는데도 까먹고 안 쓰고 있는 것들도 너무 많고 막 맨날 집에서 화장품 잃어버리고 그러거든? <웃음> 키스미 펜 라이너인데 브라운 컬러라서 되게 자연스러워가지고 요즘은 완전 진한 검정보다는 요런 살짝 자연스러운 컬러를 많이 쓰는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친구들 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당근마켓에 올려도 잘안 팔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 화장품들을 조만간 구독자 이벤트를 해가지고 나보다 더잘 써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선물로 줄 생각이야 아이라인은 이 정도로 그려주고 이게 점 그리기에도 되게 자연스러운 그런 컬러거든? 베이스 올려서 지워졌던 점을 다시 찍어주고 나 이거 진짜 너무 많이 쓰나? 근데 진짜 나 맨날 이거밖에 안 써가지고 이거 두개 컬러 섞어서 아이라인 경계를 이렇게 풀어줄게 그리고 또 내가 약간 기록 강박도 있거든? 말하자면 나 진짜 이상한 사람 같은데 <웃음> 내가 막 일기도 엄청 오래 쓰고 콘텐츠도 많이 올리잖아 근데 사실 그게 내가 약간 기록 강박이 있어서 더 열심히 쓰는 거기도 해 그러니까 뭔가 살다 보면은 막 어떤 딱 기억이 떠오를 때가 있잖아 근데 내가 그게 잘 기억이 안나 그러면 은난 답답해 진짜 죽을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그거를 생각날 때까지 진짜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고민하는데 근데 내가 이제 일기를 쓰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그 시즌쯤에 일기를 보면 은 답이 있는 경우가 많아 예를 들면 내가 뭐핸드폰 얼마에 샀더라? 내가 이날 어디를 갔더라? 뭐 이런 진짜 사소한 것부터 좀 중요한 것들까지? 그래가지고 내가 그 맛을 못 잊어가지고 계속 계속 일기를 쓰는 것도 있거든? 근데 막 이런 되게 찜찜한? 좀 생각이 안 나는? 이런 걸 되게 답답해하다 보니까 나는 친구들이랑 있다가도 갑자기 내가 딱 어떤 중요한 게 떠올랐어 그러면 은 이거를 까먹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막 핸드폰 메모장 켜가지고 막 다다다다 적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되게 좋아하는 이 누나 쉐이드 브러쉬 라이너 지금은 그게 되게 남들 보기에 쟤왜 저러지? 약간 쉽다는 걸 깨닫고 되게 안 하려고 노력 중인데 아무튼 나는 그런 강박이 있고 내 생각 같은 거를 좀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걸 되게 좋아해 요 컨실러 펜슬로 애교살도 한번 이렇게 밝혀주고 그리고 이거는 좀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솔직히 이거는 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몰카 범죄가 진짜 많잖아 화장실 몰카?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나는 좀 공중화장실 가는 거를 진짜 안 좋아하고 갈 때도 꼭 마스크 끼고 가는 편이거든? 근데 사실 나도 이런 강박은 진짜 없었던 편인데 왜 생겼냐면 내가 몰 칼을 찍힌 적이 있다? 속눈썹은 내가 진짜 데일리로 찐으로 매일 매일 쓰는 가닥 속눈썹이야 이게 더러운 거 보이지? 이거 한 개, 개섯개 정도 붙여주고 올게 이렇게 붙이고 왔는데 이것만 붙여도 진짜 진짜 엄청 화려해지지? 근데 꼭 이거 붙이면 이 아이라인 길이가 되게 짧아 보이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항상 속눈썹 붙이고 아이라인을 조금 더 길게 빼주는 편이야. 아무튼 갑자기 뭐 뭘까 찍혔다 그래서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막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고 어떤 상황이었냐면 쉐딩은 요 데이지크 브이컵 블렌딩 쉐딩 쿨 블렌딩 요거 색깔 세개다 섞어가지고 요즘 내가 또좀 살이 쪘을 그런지 얼굴이 넙데대해지는 느낌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요즘 쉐딩 진짜 엄청 열심히 해주고 있어. 방대까지 잘 감싸주고 아무튼 그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좀 옛날 일인데 내가 술을 먹고 지하철에서 이제 환승을 해가지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 근데 그 지하철이 환승 통로가 되게 긴 데가 있잖아 그리고 되게 넓고 내가 고기를 밤에 좀 막차 시간쯤에 혼자 이렇게 에어팟을 끼고 걷고 있었다? 진짜 내가 또렷하게 다 기억이 나거든? 그 통로가 진짜 넓었고 앞에도 사람이 없었고 막 이렇게 간격이 너무 좁아서 이렇게 붙어가는 분위기가 절대 아니었어 진짜 사람도 없고 완전 텅텅 비어있었어 이었었어. 그래서 나는 나밖에 없는 줄 알고 그냥 노래를 들으면서 술도 먹었겠다 아 신난다 이러면서 내가 걸어가고 있었던 거야 그때 내가 좀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막 걸어가는데 진짜 갑자기 그 허벅지 뒤쪽에 살 있지? 거기에 뭔가 이렇게 이렇게 부딪히는 느낌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술 먹었는데도 깜짝 놀래가지고 이 타이밍에 내 허벅지 뒤쪽에서 저런 느낌이 날 일이 뭐가 있어 아예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시깜짝 놀라서 뒤를 이렇게 탁 돌아봤다? 근데 진짜 어디 키큰 멀쩡하게 생긴 남자가 내 뒤에 아주 바짝 붙어가지고 내 허벅지가 이렇게 있으면 핸드폰은 이렇게 대고 있는 거야 <웃음> 이게 이렇게 가까이 대고 있다가 내가 좀 늦게 걸었나 해서 이렇게 탁 부딪힌 거지 그리고 립은 저번 영상에서도 계속 보여줬던 이 컬러그램 오버립 메이커 나는 2호를 써. 이렇게 뒤쪽에는 음영 줄수 있는 컬러랑 앞쪽에는 이렇게 오버립 해줄 수 있는 컬러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나는 원래 립을 진짜 항상 오버립으로 바르기도 하고 입술 음영도 많이 주는 편이라서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가 있으니까 진짜 편하더라고. 이렇게 한번 입술을 확장시켜준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걸로 이 인중 위쪽이랑 이 입술 아래쪽 그리고 이 입꼬리 이게 살짝 올라가 보이게 이 정도만 해주는 편인데 이게 되게 밀착이 잘 되고 지속력도 높은 편이라서 한번 이렇게 해놓으면 뭐 엄청 매운 걸 먹지 않는 이상 그대로 있는 편이고 컬러감이 진짜 엄청 자연스러워 그래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확장을 시켜주고 오늘 메이크업이 전체적으로 좀 웜웜하다 보니까 립도 오랜만에 그런 컬러감으로 이렇게 발라볼게 이것도 블러 틴트라서 되게 스머징도 잘 되고 이렇게 잘 퍼지는 그런 텍스처거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버리 표현할 때 발라주면 은 되게 예쁘더라고 먼저 이 코랄 컬러로 아까 펜슬로 확장시켜준 부분까지 이렇게 잘 풀어주고 이40 레드 약간 쿨한 핑크긴 한데 베이스를 좀 웜하게 깔았으니까 나는 아무래도 쿨톤이다 보니까 너무 또 웜하면 사람이 너무 진지해 보여가지고 항상 이렇게 약간 좀 핑크를 섞어주는 편이야 아무튼 얘기를 하나 말았는데 내가 딱그걸 보다마다 뭐하세요? 이랬거든? 그게 누가 봐도 내 치마 속으로 이렇게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 그 사람이 되게 당황해하면서 어? 어? 핸드폰을 떨어뜨려세요. 이러는 거야. 근데 그게 말이 돼? 그렇게 넓은 공간에서 내 뒤에 바짝 붙어서 오고 있다가 핸드폰을 마침 내 치마 바로 아래로 떨어뜨리는 게 진짜 말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핸드폰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나랑 눈이 딱으시더니 도망가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는 주변에 진짜 아무도 없었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저 새끼를 쫓아가서 잡을까? 뛰어가서 잡을까? 잠깐 생각을 했는데 그걸 잡아서 어쩔 거야? 그 잡고 나서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그리고 걔가 키도 되게 크고 난좀 놀랐던 게 되게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었어 그래가지고좀 무섭기도 해가지고 되게 얼탄 상태로 나도 막 빨리 집에 그냥 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내가 다행히도 속바지를 잘 챙겨 입고 갔어 그래서 뭐 찍어봤자 큰 성과는 없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나는 그런 몰카 범죄가 되게 공공연하게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느끼고 나서 진짜 이거는 자의식 과잉이 아니고 내가 한번 겪어보니까 어디를 가도 좀 약간 신경 쓰이고 좀 그래가지고 블러셔는 요 롬앤 베러댄치크너티누드 요거 베이스로 깔기 되게 좋거든? 솔직히 막 크게 컬러감은 안 올라오는데 다른 블러셔랑 레이어링 했을 때 되게 예쁜 컬러야 아무튼 그래서 나는 원래도 속바지 잘 입고 다녔지만 그 이후로는 속바지를 깜빡하고 안 입고 나갔다? 그럼 나는 다시 집에 들어와서 좀 늦어도 꼭 챙겨 입고 나아무튼 그런 강박이 좀 있고 아나 되게 강박 많은데 말하려니까 화장을 거의 다 해가지고 뭘 마지막으로 말해줄까 아 내가 사람을 잘못 믿어 막 이렇게 다 모아놓으니까 나 되게 이상한 사람 같다 근데 이 강박이 괜히 생기지 않는다고 나도 어떤 사건 때문에 이게 딱내 안에 있던 눌려있던 그런 게 되게 폭발한다고 느꼈거든 그게 뭐냐면 내가 진 진짜 옛날에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양다리를 걸쳤던 적이 있었어. 아, 근데 내가 이거를 걔를 막 비난하고자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 나는 내가 막 만난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걸 진짜 안 좋아하기도 하고 특히나 뭐 이런 유튜브 같은 데서 올리면 은 혹시라도 그 사람이 보면 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는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편인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나의 그런 강박이 시작된 건 맞아가지고 그리고 조금 더 채도 있는 이 네이처리퍼블릭 소보로 베이지 컬러로 이 외곽 쪽에 살짝만 색감을 더해줄게 근데 나는 진짜 내가 만났던 친구들 모두 다 너무 괜찮은 애들이었다고 생각하고 나는 진짜 다 용서했기 때문에 나는 진짜 다잘 됐으면 좋겠거든? 아무튼 내가 사귀다가 그일 뒤로 뭔가 사람을 100% 잘못 믿겠고 조금이라도 좀 의심할 만한 상황이 오면 은 되게 탐정이 된것 마냥 혼자 계속 계속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의심하는 그런 강박이 생긴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이 에뛰드하우스 이불그리불그리한 싱글 섀도우로 이눈 밑에 붉은 감을 조금 더 해줄게 그리고 정말 이게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이건 진짜 남녀 편을 가르지 않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내 주변에 여자인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 나는 바람피는 남자라 너무 많이 봤어 이렇게 처음에는 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주변에서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좀 인간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고 해야 되나? 아, 진짜 사람을 좀잘못 믿겠더라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생기면 계속 추리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그런 약간의 강박이 생겨난 것 같아. 이 글리터도 진짜 너무 예쁜데 이거 단종된 것 같아가지고 추천을 못 해주겠다. 근데 정말 이거 내가 맨날 맨날 바르고 다니는 글리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이라이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이거 코 쪽이랑 이렇게 이마에 올려주면 메이크업 끝이다. 오늘은 카페 가서 작업을 할 거라 머리 못뭐 딱히 안 해주고 요 아까 소개해드린 에스쁘아 쿠션 이게 올리브영에서 이렇게 스크런치까지 같이 주는 구성에 요 큼지막한 메시백까지 이렇게 챙겨주거든?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스크런처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묶어줬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안녕